오늘 이제 오랜만에 캠핑장 다시 세팅하러 출근합니다. 예. 어, 오랜만에 가는 거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출근해서 오늘 타프도 다시 칠 거고요. 안에 싹 세팅도 다시 할 거예요. 그 모습 같이 지켜보기도록 해요. 비가 옵니까?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더니만 아, 오늘 가서 좀 단돌이 좀 해놓고 이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도착했습니다 어, 도착했어요 자 <웃음> 이리와 보면 저희 사무실이죠? 음, 오랜만에 왔는데 몇 개월 게클로즈네요 아, 빨리 오, 빨리 오픈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새 카라반 에그빈티지 카라반에, 그 카라반에 넣으려고 사다 놓은 어, 택배가 택배 왔네 어디지지 어,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운이 왔네요. 사고 예방 이런건 좀 잘도 보내네. 자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죠.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사다 놓은 소품들이 아직도 정리 못해서 이렇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거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세팅을 해야죠. 자, 오늘은, 오늘 제가 타프를 조금 수선을 해온게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또 왔다 갔었는데 어, 타프가 손상이 된게 있어서 제가 집에서 손수 다꼬매왔습니다 오늘 타프를 칠거에요. 어우 바비큐 냄새 타프를 치러 가봅시다. 오늘 제 며칠 전에 와서 시즌2는 제가 타프를 좀 타프만 좀 쳐놓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시즌1도 이렇게 버디만 쳐놨고, 요거 토리게 손상이 돼서 요거 토리게이제 요거 어흥! 타프를 쳐야 됩니다. 타프를 안치면 요 상태예요. 별로 안 이쁘죠? 세팅을 해야 이쁩니다 자 그리고 시즌 1버드인데 지금 요것도 새롭게 커튼을 달고 있습니다 올시즌 새롭게 싹다 커튼을 맞췄어요 그럼 타프를 쳐야되는데 비가 와 어이 비가 옵니다 젠장을 아주 그냥 딱 좋아 날씨가 그냥 아주 이렇게 일좀 하려고 하니까 요거 차은우가 먹고 간 내비 요것도 제가 좀 미리 좀쳐 놨었구요 이제 일을 좀 해볼게요 자, 잠깐. 다 일할 준비가 되었네요 도 들고 출발 오, 네, 보이세요? 저 어제 손바느질한거요 바뀌기 조금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다 아, 손바느질. 아, 오두막 입고 좀 캡업에 그리고 새로 그런 에어스트림 보이시죠? 에어스트림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름에 구매해서 지금 세팅한 19피트 에어스트림이에요. 이게 펜타인 모델이고, 요거는 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치앙마이랑 사온 이제 소품들로 가득 차 있죠. 지금 냉난방기도 내일 설치해야 되고 요거는 어 제가 냉장고를 크림색으로 바꿨고 여기가 이제 어! 싱크쪽 그다음에 여기가 간이 베드 그리고 여기가 또 침실입니다. 침실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유자예요. 거실 이제 런 식으로 된. 네, 이거 19피트짜리라 4인 가족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하고도 넓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드 공간은 이렇게 분리되어 네, 있죠. 침실이. 이게 주방.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거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냉난방기만 내일 설치를 하고 음, 세팅을 하면은 마무리가 돼요. 썬팅도 어, 좀 다시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 치앙마이에서 어, 다 사갖고 온 소품들이고 이것도 타일도마 소품들 예쁘죠? 취양마이에서 사는 것들이 많아요. 범람이면 아우 그렇습니다. 아 어제는 엄청 따뜻했는데 오늘 춥네. 아우.